밤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볼게요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뜨는 밤 같은 거는 벌레가 먹은 거니까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찬물로 해서 씻어줍니다 찬물로 씻은 밤은 이렇게 물기가 마를 때까지 말려주세요 저는 쟁반에다가 소쿠리가 없어서 쟁반에다가 종이호를 깔고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려서 이제 지퍼팩에 담아서 냉동실 보관하면 된답니다 비닐봉투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끝에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펀치가 있으신 분들은 펀치로 뚫어주시고요 이렇게 펀치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포크같은걸로 구멍 을 송송송 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담아 볼게요 이렇게 두번 먹을 분량으로 다 담았거든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